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요새 황금비가 내리고 있죠 황금색으로 물든 낙엽들이 파란 하늘에서 내려오면 역시 세상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간직하려고 서정주 시인의 시한 구절을 그림과 함께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가을이 되면 어, 잊혀진 계절이랑 푸르른 날이라는 노래가 특히 떠오르네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잊혀진 계절을 당연히 10월의 마지막 밤에 들어야 하는 줄 알았었죠. 그리고 서정주님의 시에 송창식씨가 작곡한 푸르른 날 이라는 노래가 항상 귀가에맴돕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푸르른 날 여러분들은 그 누구를 떠올리고 사랑하고 누구와 이별을 하고 또 누구를 그렇게 그리워하실까요? 이 짧은 시기에 많이 그리워들 하세요. 마음속에 담아온 분들을 배경음악으로 송창윤식씨의 노래를 넣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는 못하고 못하는 연주지만 짧게 배경음악으로 넣어보겠습니다. 푸르른 날 서정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나리면 어이하리야 눈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러분들 이토록 정말 푸르른 날 많이 그리워들 하십시다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뵙겠습니다.